바이 까 까꽁 ไม่เ아ลย 아, ะพีเลย 아. 야. เ아ี랑ง이น่하하하하ีย다หน่자 소고기랑 블루베리 밥, 김치 어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원이네 공원. 공원 안에 지금 여쭤봤는데 공짜지 프리짐이 때 프리짐. 공짜할만 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 아 원래 분위기로 하는 거니까요. 뭐 좋은 기구 이런 거다 필요 없어. <웃음> 아하. 알리카. 아, 그러니까. 어디가? 어디가?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어. 오스킹오스킹몇 어, 어. 킬로 써 있는 거야? 5.0 킬로? 5.0 킬로가 아 절대 아 이게 이게 네 개니까 20 킬로야? <목소리> <목소리> 아, 알았어, good, good. How old are o o d o o d o o d are you? r How old are you? How old are you? o r y w o 야 이게 이게 진짜 갱스야 이게 갱스 시원시원하게 나오네 예? 뭐야아 워터! 아 저기 워터! 아저기 물이 있는데 여기 수돗물을 조금 마시고 있으니 현지인들도 이상하다 생각하겠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안, 안 죽으면 돼 20kg 20kg 20 20 20 k g 20 20 20 20 2 20 20, 20. 20, 20. 20, 20. 100 let me, let me, let me do. Yo, 100 0 100 1 0 1 0 100 1 0 100 e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오케이 0 0 100 100 1 0 哎我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啊你打你打你打你你打你打你打你打你打你你你 지금 이제 했는데 지금 몸에 너무 스파이 너무 스파이 바로 역대기 조지 습니다 아! วันจันก็ไม่มาเจอวันเสาร์อาทิตย์หยุดเออก็คนหครับ 야악! 아. 아, 고고고. 역시 찬으가지 아니, 다저 i t 오 아, 하네신징저면안 돼요. 여기신시하는아니 아, 아,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 오어 오징어. 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고꿍깜 어, 저한테 선풍기를 해줬어요 네, 어르신께서 아 고꿍깜 운동 효율성을 보고 따지자면 당연히 시원하고 기구 많고 이제 익숙한 곳이 낫겠지만 근데 가끔씩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쉬면서 운동하는 느낌? 네? 즐겁게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롤로 따지면 랭겜 말고 일반게임, 자랭게 그런느낌? 아이스 컵기 슈가슈가 오 연휴다 해골 더운데도 아이 이렇게 오 시원하겠노 아, 아, 고군갑 굴, 굴, 베리, 베리 굿. 야, 야, 야. 얍얍얍 얍! 예음, 예음, 예음, 예음, 예음, 예 여기가 태국의 그유니예설 스튜디오 같은 거래요. 음 예음, 예음, 예음, 예음, 아, 저기, 저기. 좋은 데미지 갈게요. 저 소리만 나 아, 이게 근데 엄청 빨라요. 사우디 컵! 렛 e t s go! 음! 이한 다음부터. 네. 한다음 네. 한 다음부터. 네. Do you know uh, black people? I have a picture. I'm your friend. You don't see a picture. <laughs> 어디가? 못다. <웃음> 사기 아니야. 기 <웃음> 두 번째네요 고맙고볼까? 고맙고 싶다 자, 다충 씻고 준비했습니다 스타일링 지랄치 오케이. y So 다 e r 가 I g 가 So here I go. So 내충 메뉴가 있는데, 뭐 제일 비싸야 한번 뭐 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어 이게 제일 비싸네요. 아 12만 원, 뭐라는지 모르겠고, 여 신! Welcome. Welcome. She has o m e sour and some spicy, a o k a y Yes. Sour and spicy? Yeah, a little bit spicy. Oh, yeah, yeah. e a yeah. This is e s a l a h 태국의 마지막 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일정 6주간의 긴 여정을 이제 마치고 한국에 돌아갑니다. 이제 어제 마지막이니까 내일 한국 가서 하루 푹 쉬고 다시 제 마랑의 삶 살도록 하겠습니다.